모험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MC레일아입니다 검은사막 모바일을 처음 시작하셨거나 이번에 새롭게 복귀하셨을 모험가 분들을 위해 그대로 따라올 수 있게끔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검은사막 모바일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신규 복귀 모험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검은사막 모바일의 첫 번째 걸음을 내딛는 모험가님의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캐릭터 생성 시 간단한 질문을 통해 모험가님의 선호도에 맞는 직업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직업을 골라서 캐릭터를 생성해 주세요 저는 뉴페이스 신규 클래스 커세어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델리아 해변에서 일어난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왼쪽에 선물 모양의 UI를 클릭하셔서 일단 현재 진행 중인 이벤트와 신규 복귀 이벤트 보상들을 받을 수 있는 것다 받아주세요 신규 복귀 이벤트 보상은 정말 제대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신규 복귀 모험가 분들은 성장 특화라는 굉장히 좋은 버프 효과가 적용됩니다 80레벨 달성 시 성장 특화가 종료되니까요 얼른 뛰러가 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메인 의뢰를 클릭하고 일단 천천히 진행해주세요 의뢰들은 튜토리얼도 함께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꼭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세요 메인 의뢰를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의의 대부분은 사냥을 통해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자동 전투를 클릭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내 캐릭터의 기술들도 한번 봐야겠죠? 창단의세줄 UI를 클릭하고 기술창에 들어가시면 현재 내 캐릭터가 쓰고 있는 기술들을 성장시킬 수 있고 장착시킬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술에는 계열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검은사막 모바일에서 흑정령은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비 강화를 할수 있고 흑정령의 레벨도 올리고 광원석 장착, 장비의 마력 각인, 수정 장착 등 여러 가지를 흑정령을 통해서 할수 있습니다. 메인 의뢰를 진행하다 보면 가문이라고 되어 있는 의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문의뢰는 가문 계정안에 가문 모든 캐릭터들이 적용받는 의뢰인데요. 접속해 있는 캐릭터로 가문의뢰를 완료하면 다른 캐릭터들에게도 해당 가문의뢰는 완료한 상태로 적용됩니다. 즉, 가문 공통의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려동물 가문의뢰를 완료하시면 반려동물을 처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모험가 여러분들의 전투를 도와주는 유용한 기술들을 제공해 주는데요. 또한 사냥 시 전투의 흔적이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전투의 흔적에서는 전리품을 획득할 수 있는데 우리의 귀여운 반려동물들이 이러한 전리품들을 알아서 대신 획득해줍니다 단 반려동물의 포만도가 0이 되면 전투의 흔적을 수집할 수 없습니다 마을에서 사료를 구입해서 우리의 반려동물이 포만도가 부족하지 않게 꼭 챙겨주세요 의뢰를 진행하다 보면 드디어 말을을 얻을 수 있는 가문의뢰를 진행하게 됩니다 말은 여러 특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말의 어떤 능력을 활용해야 되는지는 나중에 추가로 설명해 드릴게요. 말을 얻고 빠르게 다음 의뢰로 진행해 주세요. 쭉 진행하다 보면 정의 빨간코 우두머리를 만나게 되는데요. 빨간코 제압에 성공하면 토벌과 영지 콘텐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행하기 전 NPC 자렛 도몽가트에게 가문의를 완료해야지만 콘텐츠가 개방됩니다. 먼저 영지를 가볼까요? 영지를 관리하게 되면 보험에 필요한 블랙스톤, 은화, 자원 등을 수급할 수 있고 자원을 활용해서 필요한 아이템을 제작하고 추후 여러 콘텐츠와 연계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캐릭터와 같이 꾸준히 관리해서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영지와 함께 토벌 콘텐츠도 개방이 됐죠 토벌도 캐릭터, 영지와 같이 꾸준히 진행해서 지식을 쌓아야 되는 콘텐츠입니다 가문 전투력 기반이자 초석인데요 토벌추천서를 수급해서 교환권을 이용해 토벌을 꾸준히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두머리 지식이 쌓이고 전투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빨간 코를 잡는데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우리는 우려를 계속 계속 진행해서 다른 우두머리까지 개방하고 진행할게요 영지에 이것저것 지을 수 있는 건물은 최대한 다 지어주세요 전부 캐릭터 성장과 영지 성장에 연관이 있는 건물들이기 때문에 자원이 있는 대로 지어주세요 의뢰를 진행하다 보면 어느새 가방에 나도 모르는 아이템까지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원활한 의뢰 진행을 위해 잠시 가방 정리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상점에 가셔서 전리품 정리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 몬스터를 제압해서 얻은 전리품들을 상점에 자동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은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흑정령 메뉴에 들어가셔서 검은 기운 버튼을 누르시고 자동 선택을 통해 현재 나에게 필요 없는 장비들을 흑정령에게 먹이로 흡수시켜주세요. 흑정령 레벨이 오르면서 캐릭터 전투력까지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흑정령도 가문 전투력을 상승시키는데 중요한 초석이니까요. 꾸준히 장비나 검은 기운 아이템을 흡수시켜서 레벨업시켜주세요. 그 외에 현재 내가 안 쓰는 아이템은 영지에 창고가 있다면 영지 관리인을 고용해서 가방에서 언제든지 영지 창고로 아이템을 옮기고 꺼낼 수 있습니다 정리가 끝났다면 계속 다음 의뢰를 진행해 주세요 영지민의 작업이 완료됐다고 확인되면 수시로 영지에 들어가서 관리를 계속해 주세요 의뢰를 진행하다가 고대 전사의 방을 탐험하게 되고 고대 유적이라는 콘텐츠를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고대 유적은 고대 석판을 재료로 입장할 수 있고 고대 수호자를 제압해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고대 수호자는 지식을 쌓을수 있기 때문에 고대 석판을 꾸준히 모아서 고대 수호자도 열심히 잡아줘야 됩니다. 고대 수호자는 난이도별로 보상도 다르기 때문에 추후 전투력을 높여서 더 난이도가 높은 고대 수호자를 제압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의뢰를 진행하다 보면 수정이 아주 많이 쌓여있을 텐데요. 일단 장착엔 뒤로 미루고, 바로바로 희귀등급 이상으로 합성시켜주세요. 그리고 현재 장비에는 수정을 장착하는 것을 조금 밀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수정 장착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나중에 장비를 갖추고 수정을 장착해주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지에 접속하셔서 스킨 일도 확인하고, 그리고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건축물들은 보이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증축시켜주세요. 가끔 영지민이 게으름을 피울 수도 있는데 질책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다시 일을 시키시면 됩니다 30레벨을 달성했다면 다음 기술도 바로 장착해주세요 흑정령 모드는 접속해 있지 않아도 알아서 전투, 채집, 낚시, 토벌, 고대 유적을 탐험하고 클리어해주는 기능입니다 잠시 시간이 안 나시거나 접속하기 힘들 때 유용한 기능이니까요 꼭 애용해주세요 자, 여러분이 의뢰를 진행하다 보면 갑자기 의뢰 옆에 처음 보는 UI가 생성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퀘스트의 적정 레벨을 넘어설 경우 현재 레벨에 맞는 의뢰까지 자동으로 진행해주는 기능인데요. 아무래도 의뢰하면서 사냥하다 보면 레벨이 가파르게 오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의뢰를 자동으로 진행해주는 기능입니다. 또한 펄성점에서 블랙펄로 자동 의뢰권을 판매 중이니까요. 블랙펄을 보유 중이시라면 구매하셔서 이용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얼른 다음 의뢰까지 쭉 나가볼까요? 어느새 40레벨을 달성했거나 넘기셨을 텐데 이제 슬슬 월드우드머리까지 제압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 모든 월드우드머리를 제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매일 각기 다른 월드우드머리가 등장해서 제압할 수 있게 됩니다. 레벨이 낮아 일부 월드우드머리가 개방이 안 됐지만 차근차근 성장하다 보면 마침내 모든 월드두머리를 매일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의뢰를 진행하시면서 도감도 혹시 채우고 계신가요? 가방에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등록하면 여러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현재 얼마나 진행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물품을 등록하고 바로바로 바로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항상 플레이할 때이 부분을 꼭 캐릭터를 키우면서 체크하고 같이 수집해주세요. 자 이번엔 영지에서 나와 마을에서 파트리지오를 한번 찾아볼게요 파트리지오에게 행동력을 소모해서 일부 물품들을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파트리지오가 반려동물 상자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서 매일 행동력 200을 소모해서 꼭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육세다 반려동물까지 얻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매일매일 꼭 파트리지오에게 물품을 확인하세요 어느새 레벨 50을 넘기셨거나 달성했다면 바로 다음 기술도 장착해 주시고 의뢰를 계속 진행해 볼게요. 혹시 영지에서 고대 유물재단을 건설하셨나요? 고대 유물재단에서 유물각성을 터치하면 유물각성 의뢰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각성을 받아주고 가방에 들어가서 창고에 가지고 있는 모든 유물 파편을 꺼내줍니다. 그리고 펄상점에 들어가서 아래 광원석, 유물상점, 유물을 들어가서 가지고 있는 유물파편으로 유물을 획득하고 장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유물파편으로 신화 등급 이상의 유물을 한번 획득해 볼 거예요. 일단 돌려주세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유물을 헌납해서 가방 무게, 필드 전투 경험치 획득량, 필드 아이템 획득 확률 총 3가지의 능력치를 레벨업 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우선순위가 있다면... 저는 일단 성장하는데 많은 재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드 아이템 획득 확률을 올리는 것을 하겠습니다 자동 선택하고 헌납을 해주세요 자, 헌납하실 때 신화 유물은 일단 가지고 있어주세요 참고로 흑정령 레벨 140 이상 달성하면 파편을 채우면서 자동으로 헌납도 가능합니다 유물 50회 뽑기 의뢰가 완료됐으면 보상도 받아주세요 그러면 착용 중인 신화 등급 유물이 있다면 각성이 가능할 거예요. 은화를 소모해서 각성까지 진행해주세요. 신화 유물 위에 시면 태고등급의 유물도 존재하지만 이 부분은 추후에 좀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메인 의뢰 위에 오랜만에 보이는 가문 의뢰가 떠있는 게 보이시나요? 바로 여러분과 하둠의 영역에 가기 위한 필수 가문 의뢰입니다. 의뢰를 시작하면 하둠의 영역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하둠의 영역에서는 빛의 가오가 적용되는데 빛의 가오는 하둠의 영역에서 사냥 시 단계에 따라 전투 경험치와 지식 경험치 획득량에 대해 버프를 받게 됩니다. 대신 빛의 가오를 유지하려면 빛의 성수를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빛의 성수를 적절하게 유지해서 사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하둠의 영역과 함께 개방된 균형의 돌입니다. 균형의 돌은 혼돈의 결정을 사용해서 레벨업 시켜서 전투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데요 흑정력 레벨과 마찬가지로 전투력을 올리는 데 중요한 기본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균형의 돌에 대한 꿀팁은 다음 편에서 한번더 알려드릴게요 하둠에서 사냥을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경험치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는 느낌 드시나요? 경험에서 아이템까지 사용하면 금방 레벨업이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잘 따라오시면서 하니까 60레벨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셨죠? 다음 화에서는 60레벨부터 하둠사냥을 시작으로 전투력 위주로 상승시키는데 따라오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규 복귀 모험가 여러분들, 차분히 저 레이라와 함께 검사모 라이프를 한번 즐겨봐요. 다음 화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